안녕하세요. 아이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 오늘은 역으로 계산해서 고객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을 올리려면 이익상품, 즉 백엔드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이익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회사에는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익상품, 즉 고액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계산해서 고객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 때는 백엔드 상품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드랜드 상품, 프런트엔드 상품, 프리엔드 상품 이런 순으로 만드십시오. 만들 때 의식해야 하는 점은 백엔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미드랜드 상품을 만들고, 미드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상품을 만들고, 프론트엔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프리엔드 상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엔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로 고객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객 모집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고객을 먼저 모집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백엔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역으로 계산해서 고객을 모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익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망고객, 즉 고객이 다음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질 만한 장치도 만들어야 됩니다 장치가 없으면 아무리 고객을 모집해도 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장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익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유튜브 고객 모집에 시간과 돈을 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장치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 수가 적어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고객 모집은 기본적으로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점, 백엔드 상품 즉 자신이 가진 가장 고액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을 모집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 유튜브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